안녕하십니까 사막 동구래 입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수가 500명을 넘어갔습니다 어, 변변치 않은 영상이지만 그렇게 즐겁게 봐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, 5천명도 아니고 5만명도 아니고 500명 가지고 인사를 하냐 이렇게 하겠지만 제 주업은 여기 보신 것처럼 전문적으로 라면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에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저에겐 정말 소중한데요. 음, 앞으로도 뭐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항상 즐겁고 안전하게 그렇게 라이딩하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